우리야 성령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 우리야 성령 나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심이제라도이제라도 해결하 성령의 불꽃 대현 이 세상 어디든지 성령 불침이 내손 주님의 주신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아멘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 대는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한 불이야 불이야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능력 받아 보금의 불꽃대이 세상에 어디든지 보금의 불 아멘 불이야 신의 불 받으세요 불 받아라 불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아멘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에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 신유의 불 다시 한번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불이야 신유의 불 받아라 모든 질병을 타버릴 지어다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에 이 세상 모든,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돼 다시 한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아멘 아멘. 우리야 신유의 불, 허락하신 아멘. 주의. 이제 나도 신유의 불꽃대요 다시 한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존전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신유의,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한 아멘 주를이 신유의 불꽃대여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우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 주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아멘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 꺼내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은 주와 함께 될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아멘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불 아멘 이제라도 이제라도 주를 신유의 불꽃 대요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 불이야. 신유의, 불이야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대우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우리라 금박소 주님 경배 그럴 그리, 그리 할렐루야 우리야 성령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 우리야 성령 나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라도이제라도 이젠 이제 한 성령의 불꽃 이젠 이 세상 어디든지 성령 젠 아도 이젠 아주님젠이야불이야불이야아멘이제 아도 이제라도 사랑의 불꽃. 대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몸 같이 사랑해,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주님이 주신 복음의불 불이야 복음의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해복받아복음의 불꽃 대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금의불 아멘 불이야 신 신유의 불 받으세요 불 받아라 불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아멘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에 이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해 신유의 불 다시한번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불이야 신유의 불 받아라 모든 질병을 타버릴지어다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이 세상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돼 다시한번 신유의 불우이야 신유의 불 아멘 아멘 우리야 주, 아멘. 우리, 이제, 내, 이제, 신유의 불날 허락하시네 아멘 이제나도 신유의 불불대요 다시 한번 신유의 우리,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운전신 신유의 우리,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 아멘.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여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우.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 주시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 아멘.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요이 세상의 모든 병은 주와 함께 d 불이야 신유의 불불 s Sang, g 불 t f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 i l 불 아멘 이제 u 도이제 e 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여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우리라 금 박수 주님 경과 그러리 그리 할렐루야 우리야 성령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불이야 성령 리야 성령 나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시오 이제라도 이제라도 에게 성령의 불꽃대의 이 세상 어디든지 성령 불신 내 성령 주님의 주신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아멘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대는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몸 같이 사랑할 불이야 불이야 주님의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능력받아 복음의 불꽃대에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꽃 아멘 불이야 신 신의 불 받으세요 불 받아라 불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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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의 불꽃대, 이 세상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돼 다시 한번 신유의 불, 리야 신유의 불. 아멘 아멘, 리야 신유의 불. 보락하신, 아멘, 이제 나도 신유의 불꽃대요. 다시 한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존전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신유의, 불.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한 아멘 주의 신유의 불꽃대여 이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여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 주신 신유의 불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시 아멘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 꺼내요 이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불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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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여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데우리라 금박수 주님과 경 그리글 그리. 할렐루야 부디야 성령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부디야 성령 리야 성령 나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라도이제라도 이젠 아도, 이젠 의 이젠 이 세상 어디든지 성령 의 아도, 이젠 아주 이젠 이야불이야불이야아멘이제 아도, 이제라도 사랑의 불꽃대회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몸 같이 사랑하 불이야 불이야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능력 받아 복음의 불꽃대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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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의 불 다시 한번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불이야 신유의 불 받아라 모든 질병을 타버릴지어다 주를 위해 신유의 불때에이 세상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돼 다시 한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아멘 아멘. 리야 신유의 불, 보락하신 아멘. 이제 나도 신유의 불 것대요. 다시 한번 신유의 불. 리야 신유의 불. 존재시 신유의 불, 우 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나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여 아멘 주를 위해 예. 신유의 불꽃대여 이 세상의 모든 벽을 주와 함께 태우고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신유의 불 주님 주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여 아멘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요이 세상의 모든 벽은 주와 함께 d 불이야 신 t s 불불 s Sang, g 불 t b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 u s 불 아멘 이제 t 도이제 u 도 주를 she k n 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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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박수 주님 경 그룹 그룹 할렐루야 우리야 성령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 리야 성령 나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시 이제라도 이제라도 에게하 성령의 불꽃대의 이 세상 어디든지 성령을 부르시 매송 주님이 주신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아멘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대여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할 불이야 불이야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불 디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능력 받아 복음의 불꽃에 대이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아멘 불이여 주 신의 불받으세요불 불 받아라 불 불이여 불이여 불이여 아멘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에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 신유의 불 다시 한번 봐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불이야 신유의 불 받아라 모든 질병을 타버릴 지어다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 이세어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 다시 한번 신유의 불 리야 신유의, 신유의, 신유의, 신유의 불 아멘 아멘 리야 신유의 불 허락하신 아멘 이제 나도 신유의 불꽃대요. 아시한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운전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한 아멘 주를 이고 신유의 불꽃대여 이 세상에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우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여 아멘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 꺼내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은 주와 함께 될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불 아멘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불 아멘 이제 나도 이제 나도 주를 이신 유의 불꽃 대요 모든 병은 주와 함께 대 불이야 신 유의 불 불이야 신 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 유의 불 불이야 신 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대우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우리라 금박 소주님 경배 그럴 그리, 그리 할렐루야 우리야 성령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 우리야 성령 나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라도 이제라도 얘기하 성령의 불꽃대의 이 세상 어디든지 성령 불이 매소 주님의 주시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아멘 이제라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대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한부리야부리야 주님이 주신 보금의 불부리야 보금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능력받아 보금의 불꽃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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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야 신유의 불 나를 하시오 아멘 이제나도 신유의 불신대요 다시 한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운전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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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요이 세상의 모든 벽은 주와 함께 d 불이이야 신유의 불 s Sang, b 불 t h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 r e 불 아멘 이제 p 도이제 a 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요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이제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여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우리라 큰 박수 주님 경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우리야 성령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 우리야 성령 나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라도 이제 나도 얘기한 성령의 불꽃대이 세상 어디든지 성령을 이르리내성 주님, 의주신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아멘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대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 주님, 주주신주음의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능력 받아, 복음의 불, 꽃때에이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아멘, 불이야, 신, 신의불 받으세요. 불 받아라, 불,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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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의 불꽃대 이 세상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 다시 한번 신유의 불 리야 신유의 불 아멘 아멘 리야 신유의 불 허락하신 아멘 이제 나도 신유의 불꽃대요. 하십니까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존재시 신유의 불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한 아멘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여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우 우리야 신유의 불불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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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불 불. 아멘 이제라도 이제라도 주를이 신유의 불꽃대요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 불이야, 불이야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여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금박송 주님 경과 그를 그리, 그리 할렐루야 우리야 성령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 우리야 성령 나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라도 이제라도 해결하 성령의 불꽃대현 이 세상 어디든지 성령의 불꽃대현 매속 주님이주시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아멘 이제라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대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는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능력받아 복음의 불꽃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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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의 불 다시 한번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불이야 신유의 불 받아라 모든 질병을 타버릴 지어다 주를 위해 신유의 불 때에 이 세상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돼 다시 한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아멘 아멘. 우리야 신유의 불, 네. 아멘. 이제 라도 신유의 불것때요 다시 한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존재 신유의 불,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나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신 아멘.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우. 부리야 신유의 불, 부리야 신유의 불, 주님 주시 신유의 불, 부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아멘.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요이 세상의 모든 병은 주와 함께 되 불이야, 불이야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아멘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 불 아멘 이제라도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요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 불이야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이제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여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우리라 큰 박수 주님 a c 그 t 그리 할렐루야! 우리야 성령 주 a l 주신 성령의 불 h s 야 성령 우리야 성령 나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 g 이제 s 도이제 y 도에게 n 성령의 불 o n g 이 세상 어디든지 성 Song y 주님의 주신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아멘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대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몸 같이 사랑할 불이야 불이야 주님의 주신 복음의 불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능력 받아, 복음의 불, 꽃대해이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아멘, 불리야 신, 신의불 받으세요. 불 받아라, 불,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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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존재 신유의 불,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한 아멘.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우.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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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여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우리라 금박수 주님경과 그리글 그리, 할렐루야 부리야 성령 주리베 주신 성령의 불 부리야 성령 리야 성령 나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라도 이제라도에한 성령의 불꽃 대현 이 세상 어디든지 성령 불꽃이내소 주님 이주시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아멘 이제라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대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한 불이야 불이야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능력받아 복음의 불꽃대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보음의불 아멘 불이야 신... 신유의 불 받으세요 불받아라불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아멘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대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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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야 신유의 주... 불 나에게 보라카신 아멘 이제나도 신유의 불 신유의 다시 한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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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요이 세상의 모든 병은 주와 함께 d 불이 o 신 t s 불불 s Sang, b 불 d a 불이 r 불이 e 불 it.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 불 아멘 이제 s 도이제 n 도 주를 o u 신유의 불 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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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박수 주님 경과 그룹 그리, 그리 할렐루야 부리야 성령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불이야 성령 부리야 성령 나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시 이제라도 이제라도 얘기하 성령의 불꽃대의 이 세상 어디든지 성령을 부르시리 주님의 주신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아멘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대여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할 불이야 불이야 주님의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능력 받아 복음의 불꽃대에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아멘 불이야 신 신의 불 받으세요 불 받아라 불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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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의 불꽃대 이세서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 다시 한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아멘 아멘 우리야 신유의 불 허락하신 아멘 이제 나도 신유의 불꽃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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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불 불. 아멘 이제라도 이제나도 주를 신유의 불꽃대 u 모든 a 을 주와 함께 대 불이야, 불이야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대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우리라 금박 소주리 금박 그리그리 할렐루야 우리야 성령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 우리야 성령 나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나도이제나도이게하 성령의 불꽃 이젠 이 세상 어디든지 성령 젠 아도, 이주 아도, 이젠 아도, 이야불이야아멘이제 아도, 이젠 아도, 이도 사랑의 불꽃대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한 불이야 불이야 주님이 주신 보금의 불 불이야 보금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능력받아 보금의 불꽃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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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야 신유의 불나도락하 아멘 이제 나도 신유의 불꽃유요 다시 한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존재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 아멘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여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고 부리야 신유의 불 부리야 신유의 불 주님 주신 신유의 불 부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 아멘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요이 세상의 모든 병은 주와 함께 될 불이야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아아불이이야이이야이이야불 아멘,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 불. 아멘 이제라도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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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박수 주님 경 c 그 h 그리 할렐루야! j a h So, you should b 불 the shit. So, young a poo. What are you so young? You 이 세상 어디든지 성령 불 주님이 주신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아멘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대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살아나 불이야 불이야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불 베리아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능력 받아 복음의 불꽃대에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아멘온 우리야 신의 불받으세요불 불 받아라 불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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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존경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한 아멘 주를 잃고 신유의 불꽃대여 이 세상의 모든 벽을 주와 함께 태우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지 아멘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 꺼내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은 주와 함께 되어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아멘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불 불. 아멘 이제라도 이제라도 주를 신유의 불꽃대요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 불이야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 나도 주를 힘 신유의 불꽃 대여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우리라 금박 소주를 건과 그를 그리, 그리 할렐루야 우리야 성령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 우리야 성령 나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라도이제라도해젠한 나도, 나도 성령의 불꽃대현 이 세상 어디든지 성령젠 아도, 이젠 아도, 이젠 아도, 이아이야불이야아이야 아도, 이제 아도, 사랑의 불꽃대여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몸 같이 사랑한 불이야 불이야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능력 받아 복음의 불꽃대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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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의 불 다시 한번불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불이야 신유의 불 받아라 모든 증병을 타버릴지어다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 있어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 다시 한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아멘 아멘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 고락하신 아멘 이제 나도 신유의 불꽃유요불 신유의 다시 한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운전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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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요이 세상의 모든 벽은 주와 함께 되 불이야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아멘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불 불. 아멘 이제라도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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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박수 주님 경광 그룹 그리 그룹 할렐루야 잘하셨다. 우리야 성령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 우리야 성령 나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셨 이제라도 이제라도 성령의 불꽃 이 세상 어디든지 성령의 불꽃 내 네, 성령 주님의 주신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아멘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대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할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주님의 주신 복음의불불 베리아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능력 받아 복음의 불곧때이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아데 우리야 신의 불받으세요 불받아라 불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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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의 불꽃대 이 세상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돼 다시 한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아멘 아멘 우리야 신유의 불 허락하신 아멘 이제 나도 신유의 불꽃대요 하시한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존재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한 아멘 주를 이고 신유의 불꽃대여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우고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시 아멘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 꺼내요 이 세상의 모든 벽은 주와 함께 되어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 아멘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불 불 아멘 이제라도 이제라도 주를 신유의 불꽃대여 모든 범을 주와 함께 대 불이야 신유의, 불이야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여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큰 박수 주님 경관 그를 그리, 그리 할렐루야 우리야 성령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 리야 성령 나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라도이제라도해게한 성령의 불꽃 대젠이 세상 어디든지 성령 불 아도, 이 주님 주이주시이 주시 불이야불이야아멘이제 불이야, 불이야. 아도, 이제라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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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아멘 불이야신 신유의 불 받으세요 불 받으라 불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아멘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대현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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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야 신유의 불나락하 아멘 이제 나도 신유의 불신대요 다시 한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운전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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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대요이 세상의 모든 병은 주와 함께 될 불이야, 불이야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아멘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 u r e get it. Puria, s 신유의 불 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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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박 선수님 경과 그르르 할렐루야 할렐루야